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배웠던 한글 자음 기억을 좀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ll study Korean consonant 기억 a little deeper. 이것은 한글 기억입니다. 한글 자음 기억입니다. 따라하세요. Say it with me. 기억. 기억. 기억. 기억. The sound is good. 그. 그. 그. 그. 한글 자음 기억해서 two type of handwriting style. this type and this type. same 기억. same g 그 sound.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기억 음절을 만들어,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make a syllable. 그 plus vowel. This is a good sound. 따라하세요. Say it with me.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기역, 그 플러스 아에 o 사운드 그아 그아 가 그야 그야 케 그여 그어 그어 거 그여 겨 그오 고 그요 교 그우 구, 그유, 규, 그으, 그, 그이, 기, 그에, 개, 그에, 개. 세 a y it w 따라하세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We already learned 한글 자음 이응. If 이 comes first, there's no sound. But if you want to write the letter in Korean, we need always consonant first. That's why we need no sound consonant. no sound consonant just vowel a ya o yo o yo u 으, 이, 에, 에 따라하세요. Say it with me.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Name the pictures a l o u d and fill in the missing letters in the blank. This is example box and 기억이 써있는 것들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This is a spider. Spider is in Korean. 거미, 거미. 가, 갸, 거. 거미, 거미. This is dog. Dog is in Korean. 개, 개.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This is bag. Bag is in Korean. 가방. 가방. 가. 가야겠죠 가방. 그 다음에 This is cat. Cat is in Korean. 고양이. 고양이. 가, 갸, 거, 겨, 고. 고양이. This is crab. Crab is in Korean. 개.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개입니다. This is train. Train is in Korean. 기차. 기차. 찾아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기차. This is number nine. Number nine is in Korean. 구, 구. 가, 가, 가, 거, 겨, 고, 교, 구. This is classroom. Classroom is in Korean. 교실. 교실. 가, 가, 거, 겨, 고, 교. 교실. This is shadow. Shadow is in Korean. 그, 림, 자. 그림자 가갸거겨 고교 겨, 구규 그 그림자 This is 겨자. 겨자 is in English mustard. Mustard is in Korean 겨자. 가갸거겨 겨자 겨자 This is scissors. Scissors is in Korean. 가위. 가. This is a furniture. Furniture is in Korean. 가구. 가. 가. 구를 그래, 찾아야 되죠.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가, 구. 이렇게 한글 단어를 연습해 봤고요. 다른 걸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the pictures aloud and connect the pictures that both have the same starting letter. We must found, find first starting letter, first sound. 그러면 first sound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This is ant. Ant is in Korean 개미. gemi this is the first sound gemi this is git. train train is in korean gicha gicha gi this is scissors scissors is in korean gawi gawi this is spider spider is in korean komi komi this is pepper red pepper is in korean red hot pepper is in 고추 고추 고 this is dress shoes dress shoes in korean 구두 구두 구. 그러면 이쪽 걸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the main pointing there there is in korean 거기 거기 거기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기. 고기. This is dog. Dog is in Korean. 개. 개. This is hot air balloon. Hot air balloon in Korean. 기구. 기구. This is number nine. Number nine is in Korean. 구. This is furniture. Furniture is in Korean. 가구. 가구다 찾았죠? 그러면 어, 연결만 하면 돼요. 커넥트만 하면 되겠죠? 개미와 개는 같은 개예요. 그러면 기차의 기와 기구의 기가 같지요 가위의 가 가구의 가 First, same starting letter 거미의 거, 거기의 거 Same starting letter, 거 고추의 고, 고기의 고 구두의 구, 넘버 나인, 구의 구. 다 찾았죠? 이렇습니다 다른 걸 풀어볼까요? Name the pictures aloud and circle the corresponding word. Right word, finding right word 찾는 거죠.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기. 고기. 읽어볼까요? 거기. 거기. 고기 고기. 미티즌 코리안 고기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here here is in 코리안 여기 여기 여기 요가 위에가 맞는 거죠. This is right. This is furniture. Furniture is in 코리안 가구 가구 기구 가구가 맞는 거죠. 가구 there Their meaning is in Korean 거기 거기 따라 읽어보세요. 음이 거기 고기 그럼 거기가 맞겠죠? Hot air balloon is in Korean 기구 기구 읽어봅시다 가구 기구 가구 기구 기구가 맞죠? This is number nine. Number nine is in Korean 구 볼까요? 고. 구. 이게 맞네요. 그다음에 스쿨송 스쿨송 is in Korean 교가 교가 읽어볼까요? 교가 교구 this is right. 교가 this is crab. crab is in Korean 개개애를 민하게 발음합니다. You should pronounce 에 is 민 에. this is 개 개. k is a dog. k is a crab. 이게 맞는 거죠? Baseball. Baseball is in Korean 야구. 야구. 읽어볼까요? 야구. 야구. This is right. 개지요. This is dog. Dog is in Korean 개. 개. 이게 맞는 거 작가에서 해봤죠? 개. 개. This is baby. Baby is in Korean 아기. 아기 읽어볼까요? 아기 어기 이게 맞죠? 아기 자, this posture is meaning is y o 요가 요가 읽어볼까요? 여기 요가 여기 요가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기억들을 한번 따라서 써 보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따라서 써 봅시다. 가갸거겨고교구규그 기, 개, 개. This is a syllable. 여기 볼까요? 고기. 고기 meaning is a meat. 고, 기. 가구. 가구 is a furniture. 가, 구. 기구. 기구 meaning is a hot air balloon. 기, 구. This is a 구. 구 is number nine. 개. 개 is a dog. 야구. 야구. Baseball. 야구. 기어가요. 기어가요 meaning is crawling. The baby is crawling. Crawl. Crawl. 기어가요. A-기. A-기 meaning is a baby. A-기. This is O. O is a number five. O. Go-기. g 기 meaning is a there. 거 o 기 g 기여 o 기 y o meaning is a here. Yo-기. Yo-ga. Yo-ga is a yoga. Same 요가, 요, a This is 교가. 교가 meaning is a school song. 교, 가. 구기, 구기. 구기 meaning is a, a sports that using any kind of ball. Meaning is a 구기. A-G-A-Y-A meaning is a sweetie. A-G-A is a baby. y a is a you can use this one is a you call someone but it's a very baby. A-G-A-Y-A is a sweetie. A-G-A-Y-A. A-G-A-Y-A. A-G-A-Y-A means oh no. Oh no meaning is A-G-U. A-G-A-Y-A. i g a y a meaning is oh no. This is a 개. 개 is a crap. Crap.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문장을 우리가 배운 걸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We can make some very short sentences. Read a l o u d t h e letters and sentence and copy, the, copy them. 고기야 고기 고기야 고기 고기야 고기 가구야 가구 가 구야 가구 고기 is a meat, 가구 is a furniture. But Korean sentence using this Yeah. This is meat. Oh, this is furniture. The meaning is, oh, this is meat. Hey, see, this is meat. It's 고기야, 고기. Hey, see, this is a furniture. 가구야, 가구. 이게 가, 기구야. 이게 기구야. Meaning is a, this is hot air balloon. This is hot air balloon.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여기가. 기야 The meaning is that this is where I said the place this place that I already told you that meaning is 여기가 거기야 여기 is here 거기 meaning is there 아가야 이게 가구야 Hey baby this is furniture 아가야 sweetie 이게 this is furniture 가구야 아가야이개가구야 You should memorize the vowel first. vowel first very important. 자, 오늘은 이렇게 교제를 풀어 봤는데요. 어, 이 교재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다가 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 교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f you want to find this kind of sheet, please visit my website.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e.